안식을 가져요. 요을 두레국수 먹자. 두레국수. 갑시다 날씨가 갑자기 무슨 네. 에어컨 다음에 바로 그게 돼 버렸어. 응, 너무 추워. 보일러가 우리 집도 에어컨 틀다가 다음 날 보일러 틀었어. 너무 추워. 라면 나서 또 왜? 이 <웃음> 이제 단백질 보충해야 되니까. 와... 선식과 단백질 보충제. 우리 아이패드. 나중에 인마이백 한번 네, 해야겠어요. 네. 아, 진심으로 해야겠다요 어, 네. 이대로 그냥 들고 갈게. 아, 네. 궁금하시죠?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거든요. 거의 뭐 영주만 하죠. 영주가 숨을 수 있어요. 엄청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 장난아니야 진짜 무거워 음. 배터리 보여줄까? 보조배터리? 오우 <웃음> 벽돌 아니에요? 이급할때쓸수 <웃음> 있는 다용도 벽돌 <웃음> 아이패드는 대본이세요? <있어요>? 대본은 <웃음> 책으로 보고 <웃음> 정의로 이거는 그 음. 넷플릭스를 음. 보는 용도입니다 이동시간이 <웃음> 길기 때문에 <웃음> 아이고 약으로 연명합니다. 약으로 버팁니다. 약으로 버팁니다. <웃음> 약으로 연명하는 남자 불가사의. 스디슨 <웃음> 약은 아무리 먹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소셜 치기를 는오침시간왜이나 나는 사랑사랑면서 무슨 얘기가 많아야 되는데? <웃음> <웃음> 결국 나는 그제의 혼을 못 깬다는 거잖아 일단 어, 전로시각합니다왜 어. 이렇게 그여자못 죽여서 안달이 는 거야? 산속에 숨어 살면서 애나으갈것 없이 닥치는 대 잡아 죽이던 귀을 새끼야 이 말이야 아... 브이로그 해야겠다 나 브이로그 네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11시 지금 2시 3, 30분이고요. 늦게 일어났죠. 어제 늦게까지 촬영이 있어서 이제 일어났으니까 씻고 뭘좀 먹으러 가볼게요. 그러면 씻고 나서 뵐게요. 아다 씻었습니다. 오늘은 둘의 국수를 먹으러 가볼까요? 브이로그 이렇게 하는 거 브이로그 한번, 응. 아. 한번 해볼까? 그거 사서 혼자 그냥 줄줄줄 떠들고 응, 응, 응, 뭐 진짜. 하고 밥도 해먹고 아, 맞아, 맞아. 친구도 만나러 가고 맞아, 맞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생각을 좀 해보자 네. 한번 간단하게 뭐 네. 일단 장비부터 구입하지 말고 한번, 한번 해보자 <웃음> 아니에요, 장비를 드려야 돼무서워 <웃음> <너무> <웃음> <웃음> 배충자들 이름도 만들어야 되나? 배, 배충 <웃음> 지금 벌써, 벌써 지금 벌써 여기까지 <웃음> 카메라 사지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웃음> 어떻게 실버 버튼 준비해야 되나? 음 먹방하기 또 먹방하면 장 자신 있지. 음, 주변에 또 먹기수들이 많아. 음, 오늘은 BH 사무실에 가보겠습니다. 아, 소속단 <웃음> 탐방기 아무튼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있는 카메라로. 가면. <웃음> 장민은. <장비네는 웃음> <웃음> 면봉이, 너 면봉이 뭐가 묻었어. 음. 요즘 무릎 입어가지고꽃으 그리는 봤 맞죠? <웃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퇴근은 아니시며 퇴근은 아닙니다 다음 장소로 이진욱 <웃음> <비지노> 브이로그 끝! <웃음>